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학습연구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허근한 봄바람 같은 정준기 영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어, 여러분의 학습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학습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는 어, 그런 삼촌같이 친구같이 편안한 스타일입니다. 지와 디베이트를 통해서 서로 묻고 답하면서 학습의 재미를 영어의 실력을 쌓아가는 어, 신바람단의 학습을 하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우리 그러면 수업 시간 때 만나요. See you soon!